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웃음> 오래 기다리셨죠? 드디어 저희 스토커즈 콜라보 니트가 오늘 드데이 출시됩니다 영상이 올라가고 20분 뒤 8시 20분부터 어떻게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 가능하시니까요 영상은 봐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잘 만들어진 제품을 위해서 수정을 보는 과정에 코비드 시국과 겹쳐져서 늦어진 점은 정말 죄송합니다 자 그럼 저희의 첫 콜라보 니트 보러 가실까요? 이 SS 스프링 트렌드 리포트에서 저는 브이넥 카라 니트를 너무 예쁘게 봤는데요. 트렌드적으로는 브이넥중이좀 깊게 파여져서 좀더 휴양지, 리조트 느낌을 주었지만 현실과 타협을 해야겠죠? 웨어러블 해야 되니까. 전 사실 더 파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폴브레이크와 첫 콜라보를 함께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심플, 베이직한 아이템을 전개하면서 만듦새, 원단 이런 거를 했을 때 합리적인 가격대로 판매를 하시고 계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가격은 개개인에 따라서 합리적인 가격대 기준이 다를 수도 있죠. 하지만 첫 콜라보이니만큼 많은 분들께서 다가갈 수 있는 니트를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재를 말씀드리면 s s 원사 트렌드를 좀돌아다니면서 쇼핑도 해보고 둘러보니 하이 트위스트 코튼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더라고요. 요거의 장점은 실에 꼬임이 많아서 탄탄하고 함기량이 감소되어 보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촉감적으로 기존 면백 니트보다 좀더 바삭 건조하다 느끼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래야 시원한 거예요. 이 장점이 단점으로 작용해서 이 촉감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있다. 하지만 이렇기 때문에 초콜릿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면 소재 니트의 특성상 좀축 처지는 맛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찌특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내가 돌출형이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니플팩! 그리고 뒤집어 까보면 사시봉제 처리했죠. 그리고 컬러는 세 가지로 진행이 됐는데 직접 염색을 할수 있어서 재밌었어요. 이 SS 트렌드인 베리페리 색감을 사용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컬러는 아니겠다 싶어서 최대한 이 연보라 컬러에 하늘색 톤을 많이 띄워서 좀 무난하게 웨어러블하게 뽑아냈습니다. 굉장히 만족감이 높아요. 추가적으로 클래식하면서 분해 나는 컬러인 로얄 네이비 컬러를 뽑아냈는데 이게 파란기가 많이 안 도는 게 중요했어요. 묵직한 톤으로다가. 마지막으로는 내추럴한 맛의 컬러감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좀 물빠진 듯한 빈티지 올리브 컬러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는 건이 베리페리 컬러감은 재생산 예정이 없고 한정 수량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클래식한 무드를 내고 싶었습니다. 너무 오버한 사이즈로 내서 디자인물이 뿜뿜하는 아이템보다는 담백한 아이템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세미 오버핏 정도로 하지만 소매 기장감은 좀 줘서 볼륨감을 살린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2, 3 사이즈로 나오는데 솔직히 한 사이즈 업을 다 시켜버릴까 고민도 했지만 소재의 특성상 여기 입다 보면 굉장히 잘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처음 입으셨을 때 피팅감보다는 확실히 좀 기장감도 길어지고 루즈해집니다. 요점은 알고 계 좋을 것 같아요 분명 110 사이즈도 입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많을 것 같아요 제 대답은 처음엔 좀 핏한가? 내가 원하는 핏이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입다 보면 늘어나고 기장감도 늘어나기 때문에 여유있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입으로 백날 말씀드려도 상상하시기 힘드시죠? 그래서 저희가 정말 다양한 모델들에게 다양한 사이즈를 입혀보니까요 요거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겠네요 관리 주의사항법 별거 없습니다 면 소재 니트이기 때문에 세탁이 좀더울 소재 니트보단 편해요 하지만 니트는 니트이기 때문에 세탁기 주의사항을 지켜주지 않으면 난리가 날수 있습니다 세탁기 사용시 울 세탁 탈수는 약으로 찬물 세탁을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니트는 세탁 후 건조시가 더 중요한데 젖었을 때 변형이 쉽게 되기 때문에 조금 부족했다 싶은 부분을 늘려서 말리기도 좋고요 아니면 탕탕 털어서 넓게 펼쳐서 말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울 소재보단 면 니트가 보풀이 적긴 하지만 이 세상에 단연 건데 보풀 안 나는 니트 없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크로스백 가방이 막 마찰되거나 뭐 아우터를 입으시는데 아우터 막 지퍼에 막 마찰되거나 이 이런 보풀이 생기니까요 이것도 주의해서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부터는 코디를 알려드릴 건데요. 아직까지는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하다! 아우터 걸쳐주시면 돼요. 색깔 조합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항상 컬러 조합에 말씀드리는 베이스 톤들 요 톤들과는 다잘 묻으니까요. 잘 활용해서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요 베리페리 컬러감은 무난한 옷장 속에 포인트 아이템으로 들어가서 하나만 입어도 포인트가 될수 있는 컬러 포인트 로 완성시켜준다고 요 그리고 다음에 단품으로는 아직 춥다! 근데 봄아우터까지는 싫어! 하신다면 안에. 셔츠 레어링을 강추드리겠습니다. 키미야 카라 있는데 카라를 또 입어도 돼? 카라 카라 룩이 내가 밀고 있는 룩이야. 진짜 이뻐. 카라 카라 룩. 회사에도 입어도 돼. 정말 단정해. 이뻐 문에나. 여러분들이 자주 구매하신 그 고밀도 코튼 파시락 셔츠 있죠? 그거랑 매칭 해주시면 끝. 근데 키미야 카라 카라 룩 모르겠어 하신다면 이너 티셔츠에 활용해주시면 되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엄청 파인 느낌은 아니라서 굳이 막 티셔츠 필요 없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굉장히 보수적이신 분들께서는 티셔츠를 활용해주시면 그 레이어링한 맛이 캐주얼한 맛도 나기도 하고 이너티 입마그냥 이거 단품으로 입어 참... 단품으로 입을 경우 바지 무슨 색 입어야 돼?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제 기준 제가 추천드리는 바지 컬러감들을 최대한 좀 담아보려고 해요. 요 베리페리 컬러 굉장히 쉽습니다. 크림진, 연청 다 이뻐. 요 베리페리 색감은 크림진과 연청 바지와 입었을 때 굉장히 화사한 느낌을 줘서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가고 계신 흑청 데님과 매칭하셔도 이게 은은히 잘 어울린다?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슬랙스나 뭐 코튼 팬츠 컬러감은 그레이, 네이비, 베이지, 요게 진짜 잘묻거든요 베리페리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 로얄 네이비 컬러는 개인적으로 중청과 크림진과 매칭을 했을 때 되게 깔끔한 톤을 유지할 수 있고요. 좀더 스타일리시하게 슬랙스랑 코튼 팬츠를 갖고 온다 하시면 여기서도 그레이, 베이지 잘 어울리는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퍼티그 팬츠, 올리브 카키 요 톤도 굉장히요 플래식한 컬러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올리브 컬러감. 올리브 컬러감은 진짜 생지랑 입어주면 그렇게 맛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중청이랑 크림진이 안 어울리는 건 아니지만요. 그치만 제가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슬랙스 컬러감은 바로 차콜이에요. 차콜이랑 딱 입었을 때 뭔가 도시적인 남자 느낌이 나는 컬러 조합이랄까요? 혹은 베이지 치노 팬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더워졌어? 막 여름이 오고 있어? 소매 걷고 반바지 입어. 사실 요 니트는 그냥 항상 소매를 걷어줬으면 좋겠어요. <웃음> 초여름까지 즐겨주세요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스토커즈의 첫 콜라보레이션은 폴브레이크와 어데케이드와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이 리뷰 영상을 보시고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곧올 저녁 8시 20분 어데케이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발매될 예정이니까요 현명한 소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저랑 같이 입어요 같이 입자 지나가다 이거 보이면 내가 커피 사줄게 <웃음> <웃음> 안녕! 진짜 커피 사줄게! 입고 댕겨봐!